주고, 마음 주고, 어리게 운용 민용 아닌 이용을 당한 거지. 혼자 살팔자고만. 이렇게 자궁에 어떻게 보면 살이 있다고 봐야 남편 덕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, 이런 자주들은.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바람이 나든지, 돈으로 속색이든지, 소갈이를 해야 된단 말이야. 자꾸 잠기 있는데, 공기 자체로는. 가라앉는 눈이죠 우울증 아니 우울증도 와야 되고 자살 안 하고 사는 게 천만 다행이다 그래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또 이혼해야 돼안해안해 아, <웃음> 더럽고 안 해. 치사해서 안해아 진짜요? 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성남의 천여우살입니다 선생님은 네. 혼자 살살 자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?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사람은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. 뭐봐 <웃음> 주세요. 나오습니다. 다시 내생애 와이 여자 보는데 막 숨통이 막힌다 숨통이 막혀 이 여자 팔자가 진짜 기고한사진에이 사람 혼자 잘팔자고만뭐 이때까지 남자 만나면 남자들 끼가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고 어떻게 보면 아... 이용 아이 이용을 당한 거지 그래서 몸 주고 마음 주고 심적으로 왜, 여기 네. 화가 많아 뭐라 같이 밀어 이 사람 오. 보는데 막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이겠지 그래서 자꾸 잠기는데 있 많이 외롭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음, 혼자 살 팔자라고 음. 하셨는데 음. 그럼 남자분이 없는 거예요? 남편의 그늘이 없는 사주인데 제대로 들어온 사람이 안 들어오지 혼자 살아야 편한 사주 아, 혹시 만약에 아, 결혼을 하면요? 결혼하면 1부 종사 못 해요, 2부 종사 못 해요, 3부 종사 못 해요, 4부 종사, 5부 종사 어떻게 할 거야 결혼해서 마음에 병드는 것 보다 혼자서 자립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차라리 이런 사주들은 혼자 살면 돈을 많이 벌어 차라리 사업을 하든지 혼자서 이렇게 자수성 거를 해야 되는데 네네. 남편 덕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사주들은 남편이 바람을 나든지 돈으로 속삭이든지 소가래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분은 문제가 없어요 이분은? 이분은 문제가 없긴 왜 없겠어 <웃음> 이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자궁에 어떻게 보면 살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네. 자리, 자궁에 자 살이 있으면 이렇게 남자들이 바람이 난다든지 아니면 남, 한 남자하고 오래 살 수가 없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고독살이 원래 이렇게 외로운 살이 있어 이 사주에 네.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네. 자식이 있어도 외로운 사주야 이분의 인생을 보면 음. 초년으로 중년으로 말년으로 나누면 문제가... 는 초년은 그래도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네. 이제 중년으로 넘어가고 말년으로 가면서 이 사주는 굉장히 힘들지 지금 이 사주가 멈춰있는 것 같거든요 음. 동사사망이꽉 막혀서 금전도 없어라 몸수도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들어오는데 그 몸에 칼도 흉을 가져야 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우울증 아니 우울증도 와야 되고 자살 안하고 사는 게 천만다행이다 그래 올해 수전은 굉장히 힘든 수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조금 힘든 수지 운이 진짜 어떻게 보면 이분이 본인이 만들어서 못친 거예요? 초년하고 중년 40대 중반에 꺾여버려 그래서 음. 다시 회복을 할 수가 없어 앞으로도 오. 근데 지금 뭔가 본인이 하려고 발부능을 친다고 하지만은 오. 운기 자체로는 가라앉는 눈이죠 이것도 지금 막쭉 내려가 지고 말년에는 이 사람이 힘들지 알겠습니다 이거 누군지 알려드리고 네. 질문 좀 해볼게요 네. 좀 더. 예전에 좀잘 음. 나갔던 이상하 씨라고 음. 이렇게 생기셨대요 탤런트인가 저 사람이 네 그런 거 같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 분이 이혼을 세 번이나 했다 근데 이 사주가 그래 굉장히 센 사주야 오. 무당하면 잘하겠네 그럼 뭔가 좀 기운이.. 어, 기운이 있지 식 기운이 그럼 기운 때문에 이렇게 이혼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오. 끼가 있으니까 연예인을 하는 거고 연예인 사주가 무당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 분이 두 번째 결혼한 사람 있는데 나중에 이분 인터뷰를 보니까 그사람은 진짜 돈 때문에 한건 맞대요 그래서 음. 금전이 좀 없는 편이에요 이 분은 운이 지금 돈 있던 거 마저도 다 까먹었죠 초년에좋은뭘뭐에 말년이 안 좋으면 폐지도 죽고 그러잖아 네. 할머니들 네. 그렇게 조금 초년보다 말년이 조금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사주지 네. 이분 앞으로 남자를 만날까요? <웃음> 만나긴 만나겠지 외로움이 많으니까 근데 남자를 만나도 결혼 안 하고 그냥 연애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이혼해야 돼. 안에 <웃음> 안에 <해>, 안 <웃음> 드럽고 치사해서 안에. 아 진짜 요 응. 뭐, 활동도 못 하겠네. 거의 끈물이라고 봐야 돼요. 이렇게 진짜 세 번이나 이혼하신 분이 또 연애를 할수 있을지도 의문이긴 하네요. 그래줘야 <웃음> <웃음> 또 만나겠지. <웃음> 그래도 좀잘 지냈을 게좀 조심해야 될게 한마디. 어 저분 같은 경우는 건강도 지금 안 좋은 것처럼 보여지고요. 저 사람이 기가 얇아요. 투자하자. <웃음> 네. 그런 제의가 들어와도 안 하셔야 돼요 응. 금전의 손재가 계속 따르기 때문에 응. 응.